자,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제 보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위대한 공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판매량은 2 곱하기 온도. 이 공식은 이 표에 정리되어 있는 온도와 판매량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신 분들은 이 공식을 보면서 뭐야, 이 정도는 나도 만들겠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웃음>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수학 잘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만약 이 표의 행이 4개가 아니라 1억개라면 1억개의 행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또 여기 있는 숫자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23도 일때 판매량이 46개여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50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또 가지고 있는 컬럼이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라면 이 표를 보고 공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런 작업은 수학 천재래도 기계의 도움이 없다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가 머신러닝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코드를 어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했던 얘기 한번더 하고 넘어갈게요. 약간의 대식이 더해진다면 이 작업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거든요. 여기 y는 x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x에 1을 넣으면 y는 1이 됩니다. x에 2를 넣으면 y는 2가 돼요. 이 공식은 x에 어떤 값을 입력하면 y가 언제나 x와 같은 값이 되는 가장 단순한 공식입니다. x에 이런 값을 곱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숫자가 복잡한 게 심상치 않죠? 이제 x에 1을 넣으면 y는 이렇게 되고요. 2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즉,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의 마이너스 0.098배 만큼의 값을 가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에 곱해주는 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중치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영어로 weight라고 해요. 자, 이 공식에 2.083 뭐뭐뭐 라는 값을 더해줘 봅시다. X에 0을 넣으면 y는 2.08366이 되죠. 1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2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x에 어떤 값을 입력해도 언제나 2.08366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값을 편향, 편견,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머신러닝, 그 중에서 지도학습이란 공식에 포함되는 이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찾아주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면 수학적인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x의 값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x 뒤에 작은 숫자를 붙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원인이 되는 열이 두 개인 표를 설명하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이 되는 열이 13개 있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놀라지 마세요. 짜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공식이죠.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만드는 것도 시큰죽먹기예요 레모네이드는 너무 단순한 예제였습니다. 이제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이면서 매우 매우 유명한 예제를 살펴봅시다.